내가 좋아하는 독립운동가 월드컵 3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신채호 선생님하고 윤봉길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은 애국계몽 운동 진행하셨고 독립운동가면서 사학자기도 하셨고요. 의열단에 조성민족선언을 집필하기도 하셨고 윤봉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인애국단에서 활동을 하셨고요. 두분 중에서는 저는 이제 윤봉길 선생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봉길 선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932년에 훈커우공원에서 의거를 하실 때 그러니까 24살이었거든요 굉장히 어린 나임에도 이 불구하고 그 자신의 그걸 바쳤다는 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크게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윤봉길 의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봉길 의사 다음은 종순 선생 대 안창호 선생입니다. 종순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안중근사의 동료면서 연해주에서 활동하셨던 독립운동가시고요, 의병전쟁에도 참여하셨고,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서북 지역 지식인들의 거두이시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이제 미주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하셨고 임시정부에서도 참여하시고요. 아무래도 안창호 선생이 그런데 안창호 선생께서는 아무래도 더큰 크게 보는 업무를 하셨고 조응순 선생 같은 경우는 연해주에서 활동한 의병이신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독립운동가를 고르는 거니까 저는 조응순 선생으로 하겠습니다. 자 대학원 처음 들어가서 이제 인물에 대해서 공부한 게 조응순 선생이거든요. 이분으로 하고 싶습니다. 좀 많이 알기도 하고요. 다음은 이제 신익희 선생 그리고 의암 유인석 의병장입니다. 유인석 의병장 같은 경우는 이제 1 3도창의군 그때 하시고 다음에 이제 연해주로 망명 하셔가지고 13도 의군을 다시 구성을 하시죠 연해주에그 독립군 전체 군단을 조직하신 분이고 신익희 선생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신 분이고 1940년대 임시정부에서 이제 국내 부장으로 활동하신 분이죠 이제 국민대를 세우기도 하셨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 연관이 있는 시니키 선생님, 국민대출 신이기 때문에 신니키 선생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인환 의사랑 홍범도 장군. 어, 장인환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티븐슨, 이제 미국에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제 망언을 하는 스티븐슨이라는 미국인이 있었는데요. 이사람을 이제 첫단 하신 분이고요. 홍범도 장군은 뭐 아시다시피 봉오동 전투, 청상리 전투의 이제 승리의 주역이시고요. 작년에 이제 국내로 돌아오셔가지고 대전에 안장되셨죠. 저는 작년의 기억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으로 하겠습니다. 아... 이제 김상욱 의사랑 김구 주석이십니다. 김상욱 의사는 의열단 출신이세요. 그래서 국내에 잠입을 해서 뭐 논란은 있지만 그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셨고 그리고 일제 이제 경찰들이랑 이제 시가전을 벌이셨다가 이제 체포되시고 그 자리에서 순국을 하셨고 그리고 김구 주석은 뭐 너무 유명하죠.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끄셨고 이제 광복 이후에 국내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안두희 소령에 대해서 이제 암살당하신 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상옥 의사가 좀 좋습니다. 작년에 이제 프로젝트 할때 김상옥 의사 이제 돌아가신 곳을 막 이제 찾아가지고 가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기억이 남기 때문에 김상옥 의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영 선생 그리고 이범윤 의병장이십니다 장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범윤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제국 그 관리 출신이시죠. 간도 관리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연해주에서 의병을 조직하시고 이제 국내 진공 작전도 1908년쯤에 펼치시고 좀 특이한 게 복벽주의자시죠. 이제 독립운동가 중에 복벽주의 단체나 복벽주의 독립운동가가 많지 않은데 이제 이범윤 선생 같은 경우는 연해주 의병을 조직할 때만 해도 이제 복벽주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특이했던 기억이 있고 주시경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를 연구하신 분이신데 아쉽게도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1914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으로 할까 하다가 저는 이범윤 선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 김자진 장군과 구춘선 선생님 청산리 전투하면 김자진 장군이 떠오르고 이제 북간도에서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1920년 대한국민회 구춘선 회장 구춘선 선생님이 생각이 나거든요. 구춘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잘 논문 쓰고 석사 나오면서 이제 구춘선 선생님이 이제 주역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분이 활동하셨던 분그 공간이 한마당이라는 곳인데 그 거기서 이제 기틀을 닦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죠.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이제 열심히 하셨던 구춘호 선생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마리아 선생님과 안중근 선생님 안중근 선생님은 너무 유명하시죠 도마 도마 안중근 이번에 뮤지컬은 있었고 이번에 영화 나오죠 좀 영화는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제가 뮤지컬을 되게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안중구 선생 그리고 박마리아 선생은 이제 대한애국부인회를 결성하셔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제 도왔던 인물입니다 저는 안중근 선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운형 선생과 강우규 의사 강우규 의사는 이제 사이토마코토를 저격했던 인물입니다 이제 망명 국외로 망명을 하셨다가 1919년에 사이토마코토가 총독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국내로 다시 들어오셔서 폭탄 의거를 하셨던 분이시고요 여운영 선생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에도 참여하시다가 거기서 체포되셔서 국내 들어오셔서 활동하셨고 조선중앙일보 사장도 하시고 마지막에는 건국동맹, 건국동맹도 조직하시고 그러셨죠 해와로터리에서 해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강우규 선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재명 의사 그리고 개봉우 선생, 이재명 사 같은 경우는 이완용을 칼로 찌른 분이세요. 이완용이 그 명동 성당에서 그 벨기에 국왕 추도식 하고 나오는데 이분이 군밤 장수로 변장을 하고 있다가 을사오적이니까 이완용을 칼로 세 번을 찔러서 이제 의거를 실행하신 분이죠. 이분은 이제 그 자리에서 체포되셨고 이후에 이제 순국하셨는데 이완용은 살았어요 수술 받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봉우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이 계열 인물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마당에서 이제 교사도 하셨고 나중에는 이제 연애주에서도 활동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한마당에 있다가 체포되셔가지고 국내송환돼서 또 국내에서 활동하시다가 또 상하이에도 가시고 여러모로 다방면으로 활동하신 독립운동가신데요 저는 개봉우 선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지청천 장군하고 강기동 의병장이세요 지청천 장군은 굉장히 특이한 독립운동가세요 그 이제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인데 일본으로 유학을 가세요 당시에 육군무관학교 해체돼서 일본무관학교로 이제 편입을 시키는데 거기서 이제 일본군, 그 소, 일본군으로 일본군 임관을 했다가 군영을탈령을해 가지고 독립군이 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 독립군이 된 다음에 광복까지 보고 독립, 독립의 이제 처음과 끝까지 모두 보신 분이라고 할수 있고 강기동의병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원래 군인이셨는데 대한제국 군인 출신이신데 군대가 해체되고 나서 일본군 헌병보조원이 되세요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헌병들이 의병을 잡아왔습니다 의병을 잡아왔는데 그 의병들을 탈출시키면서 자기도 그 길로 의병이 되세요 그래가지고 네. 의병 활동하시면서 이분이 어떻게 잡혔냐면 은 이제 국내에서 활동이 어려워진 거예요 국내에서 막 수배도 걸고 현상금도 걸고 이렇게 하니까 활동이 어려우니까 만주로 넘어가서 북만주로 넘어가서 활동을 하려고 하셨는데 북상하던 도중에 원산에서 체포가 되셨죠 저는 이제 강기동 의병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기우 병장 이시고요 연기우 병장 같은 경우는 13도 창의군 때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유관순 누나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하시죠 영원한 누나, 유관순 누나 두분 중에 저는 하라고 하면 유관순 누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순 누나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하고 이제 그때 17살의 나이로 감옥에 갇혀서도 만세를 불렀다고 하시는데 대단한 정신력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열 선생이랑 로버트 그리어슨 선생 박열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활동하신 아나스키스트 계열의 독립운동가시고 이분이 1923년에 갇혔다가 45년, 46년 이때 추록하시거든요. 이분이 옥에 갇힌 것도 웃긴 게 당시에 이제 관동대 지진으로 이제 민심이 사나우니까 일본 경찰이 천황 암살 사건을 조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얽혀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옥 생활을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로버트 그리어슨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이동희랑 같이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고 캐나다 선교사십니다. 캐나다 선교사시고 이분이 되게 오랫동안 사셨어요. 1900... 59년, 60년까지 사셨고 9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대안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신 분이고 광복도 보셨다 저는 박열 선생보다는 로버트 그리어슨 선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분이죠 이제 다음은 이회영 선생과 노백민 선생이십니다 이회영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한양 명문가 육형제 중에 넷째셨는데이 집안이 이제 대한제국이 망할 것 같으니까 독립을 하자 그리고 북만주에 독립운동,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일가가 전부 다 이제 만주로 넘어가서 독립운동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중에 넷째신 이회영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독립의 하나의 도구로서 아나키스트 쪽 생각을 하셨고요 활동을 하셨는데 베이징에서 활동을 기반으로 하셨고요 노백민 장군 같은 경우는 대한제국 군인 출신이세요 활동을 하시다가 이분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활동을 하셨고 이분이 좀 공군이 앞으로 있을 미래의 주역이다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한인 비행사들을 양성하는데 활동하셨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참여를 하셔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저는 대한제국 아 대한제국이 아니죠 대한민국 공군의 아버지 노백린 선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음은 이봉창 선생, 한인애국단의 이봉창 선생 그리고 이동휘 선생이십니다. 이봉찬장 선생은 이 한인 교육단에서첫 번째로 이제 거사를 실행하신 분이시고 도쿄에서 일왕을 암살하려고 하셨는데 아쉽게 그때는 실패를 했고요. 마차가 한 번에 세 대가 지나갔대요. 근데 세 중에 천왕이 하나에 타 있는 거고 이봉찬 선생이 두 번째인가 도쿄 경시청 앞에서 두 번째인가에 던졌는데 첫 번째에 이제 천왕이 타고 있었다. 일왕이 타고 있었다. 이런. 거를 읽은 적이 있고 이동희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서북 지식인들의 또한 거두시죠. 이분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신데한인사회당도 만들고 원래는 이제 임시정부에서도 활동하시다가 이분이 돌아가신 게좀 기억이 많이 남는데 시베리아에서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모금을 하시다가 시베리아에서 독감 걸려서 그렇게 돌아가셨고 한 60대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생을 이제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동희 선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돌석, 이제 평민의병장이신 거죠. 이제 정미의병 때, 그 전부터 계속 활동하셨고 정미의병 때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이 체포된 게 자기 부하, 친척관계였던 부하의 이제 신고로 체포가 되셨고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계속 모든 설의 이름이 나타나는 사람이 이제 친척이라, 친척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밀고로 신돌석 장군이 잡혔을 것이다 의병장이 잡혔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걸본 적이 있습니다 신돌석 장군 의병장이시고 베델 선생은 영국인이세요 대한매일신보는 이제 베델 선생이 양기탁 선생이랑 해가지고 같이 만든 거고요 일제가 언론을 굉장히 탄압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구해받지 않고 영국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분이시죠 저는 베델 선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강입니다 네, 쭉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순 누나냐 조웅순 선생이냐 누가 더 나한테 좋냐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조웅순 선생이 좋아요 아무래도 많이 공부한 사람한테 이게 좀 그렇게 되네요 같은 맥락에서 구춘선 선생도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친숙합니다 그래서 구춘선 선생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아 이범윤 선생이냐 윤봉길 의사냐 사실 저는 이제 효창공항 가서 삼삼이오 갈 때마다 윤봉길 선생 묘를 한 번씩 봤는데 저는 이범윤 선생 보다는 윤봉길 의사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아 홍범도 장군이냐 로버트 그리어슨 선교사님이시냐 저는 이제 로버트 그리어슨 선생 이제 타국의 조국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저는 홍범도 장군이 좋고 아그 작년에 그 들어올 때그 공군기들이 이제 어머 에스코트를 해주잖아요 저는 그때가 너무 독립운동사를 공부하게 잘 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홍범도 장군의 기환 귀환? 기환이라고 했을까요? 귀국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이제 공군의 모든 종류의 전 모든 종류의 전투기들이 가 가지고 이제 에스코트를 해 주거든요. 참 저는 감명 깊게 봤었습니다. 21년 년에 있었던 거죠. 저는 홍범도 장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은 안중근 선생과 김상옥 의사. 안중근 도마 이번 영화 나오는 거참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중근 선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선생이냐, 강기동 의병장이냐. 사실 저는 이동희 선생 이번에 좀 논문 쓰면서 공부 많이 하게 했지만 강기동 의병장한테는 공부는 많이 안 했어요. 이제 어떤 행적 공부하고 이분이 어떤 걸 남겼고 막 이런 것만 이제 자료를 보기만 했는데 사실 이분이 원산에서 잡히지 않았으면은 이제 만주로 올라가셔서 이분 또한 장군으로 부르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병장에서 이제 독립군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체포가 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강기동 의병장이 많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봉우 선생이냐, 강우규 의사냐. 사실 개봉우 선생 같은 경우는 조금 체포된 게 이제 한마당이라는 이제 북간도 마을에 계셨는데 거기에 이제 일제 형사들이 이동희를 체포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동희가 먼저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눈치를 채고 막 이제 마을 사람들이 알려줘요. 눈치를 채고 이제 또 거기서 빠져나가는데 일제 형사들이 와 보니까 이동희 선생이 없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개봉우 선생을 잡아간 거거든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사료를 보면서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그래서 개봉우 선생이 참 스스로도 어이가 없으셨겠다. 왜날 왜 잡아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고요. 아. 저는 개봉 선생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노백민 선생이냐 신익희 선생이냐 아무래도 이제 학교 공군의 아버지 냐 학교를 세워주신 신익희 선생이냐 저는 이제 육군이다 보니까 신익희 선생 우리 학교 세워주신 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상도 있어요 학교에 아 다음은 도마 선생님이시냐 홍, 홍범도 장군이시냐 벌써 4강이죠 홍범도 장군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작년의 에스코트 그게 강하게 남아있고요 다음은 왜안 넘어가지? 아안 넘어가 8강 8강인데 안 넘어가네 어 뭐야 8강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강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우 선생이냐 신익희 선생이냐 저는 이제 개봉우 선생도 마음이 많이 가긴 하지만 이제 신익희 선생 우리 학교 세워주신 분으로 하도록 하겠다 해서 신익희 선생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춘선 선생이냐 조흥선 선생이냐 두분다 제가 공부했던 분이네요 저는 북간도냐 연애주냐의 싸움인데 북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춘 선생이 좋습니다 다음은 강기동의병장이냐 홍범도 장군이시냐 어허 강기동의병장도 잡히지만 않았으면 이제 장군 하실 수 있는데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홍범도 장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았어요 아 도마 안중근 선생이냐 윤봉길 의사시냐? 저는 윤봉길 의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독립운동가 월드컵 4강이죠. 구춘선 선생이냐? 윤봉길 의사냐? 한 분은 평생을 독립의 조국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시고 한 분은 자신의 삶을 산화해서 독립의 조국을 위해서 바치신 분이시죠. 저는 아 너무 이쯤 되니까 너무 고르기 힘들다. 윤봉길 의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요. 아 이번엔 신익희 선생이냐 홍범도 장군이시냐 어 굉장히 어렵죠 4강부터는 선뜻 선택하기가 어렵네요 우리 학교를 세우신 분과 장군님 사실 장군님이 좋아요 장군님 하니까 우리 교수님 생각나는데 장군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두분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죠 결승전입니다 윤봉길의사는 너무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몇 살이셨더라? 향년? 향년 24세를 기억하는데 24살이면 사실 저는 24살 때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한참 놀고 있을 때거든요 공부도 안하고 한참 놀고 있을 때인데 이분은 같은 나이에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또 홍범도 장군께서는 평생을 카자흐스탄으로 가시기 전까지는 평생을 전선을 누비셨던 분인데 참 이렇게 생각하면 부끄러워지죠 그래서 두분 중에 누구를 할 거냐고 라 한다면은 저는 윤봉길 의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좋아했어요 이제 웬만하면은 다 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독립운동가들 내적 친밀감이 강해지면은 형이라고 하는데 윤봉길 의사는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서 이제 형도 안 되고 저한테는 영원한 형입니다 진짜 그래서 윤봉길 의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우승하셨고요 네 윤봉길 의사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독립운동가는 윤봉길 의사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